안녕하세요. 니나예요. 누구예요? 아이리. 아이리. 네. 아이리와 니나입니다. 오늘 큰 그림 이야기 성경 10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자또 다른 아주 슬픈 날이에요 어, 그렇구나 또 다른 아주 슬픈 날이에요 Another very sad day 그래요? 왜 슬플까? 솔로몬 왕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 하나님 백성의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 그들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의심했단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한 거야 헉! 솔로몬 왕과 그 아내들이 지금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어 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지? 안돼안돼안 그래 되는구나 솔로몬이 죽기 전 하나님은 그에게 언젠가 솔로몬의 나라가 나누어질 거라 말씀해 주셨단다 솔로몬이 죽은 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은 화가 나셨단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왕들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멈추라고 경고하셨지 이런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아였단다 이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엘리아 음, 엘리아구나 그때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를 다스리던 통치자는 아합이었지. 엘리야는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시합을 벌이자고 했단다. 엘리야는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재단에 불을 내려주도록 그들의 신들에게 구하라고 말했지. 아합 왕의 선지자들은 구하고 구하고 또 구했지만 물은 전혀 내려오지 않았단다. 그때 엘리야가 제단을 세웠지.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네 개의 큰 물동이에 담긴 물을 제단 위에 부으라고 말했어. 그런 다음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계속 물을 붓도록 했지. 열두 통의 물을 엘리야의 제단에 부었단다. 이게 물이야 그제서야 엘리야가 앞으로 나가 이렇게 기도했어 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알게 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오 하나님 이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다음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단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엘리야의 재물을 태웠어 하나님의 불이 돌, 흙, 재단을 적셨던 물까지 태워버렸지 백성은 놀랐단다 이렇게 놀라고 있어 어! 어! 엘리야 이 일로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갔을까? 아니야. 그렇지 않았단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아, 그렇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이렇게 서로 싸우고 훔쳐가고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한 왕을 보내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을 벌주셨단다. 하나님의 많은 백성이 죽거나 잡혀갔지. 이게 멀리 있는 왕이야. 후에 시드기아 왕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어. 시드기아는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벌주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단다 응? 이 사람이 시드기아야 시드기아 시드기아 왕은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 하나님이 이 땅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요 시드기아 왕에게 아니! 라고 하셨단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 하나님은 또 다른 왕을 보내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자기 백성을 벌주셨단다. 누브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어. 누브갓네살 왕은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고 나머지 하나님 백성을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갔단다 이날도 아주 슬픈 날이었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야만 했던 거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낸 때가 기억나니? 기억나? 나가! 그렇지? 나가! 어, 그랬어. 하나님이 또다시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땅 밖으로 내보내셨던 거지. 어, 아유라! 10부가 끝났어요. 아멘 어떻게 될까? 이제 쫓겨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하죠? 그래요. 다음 11부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예요. 약속. 약속 한번 해볼까요? 약속.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예요. God's promise remains.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래요. 그럼 우리 다음 11부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 우리 인사할게요. 모두들 안녕! 안녕.